쓸것 같던 곳 깊게 물든 달빛 따라 shine your way yeah 매번 다른 혼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피어올라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곳그 미지 속에 Lo, be all love baby, be a l o v e all o v e all o v e h yeah, 태양처럼 넌저 높은 곳을 향해. Weak it out, weak it out, weak it out, weak it out, yeah Show your love Work it out, yeah, work it out, yeah Show your love Work it out, yeah, work it out, yeah 조금 더 빛이 나게, 좀더 화려하게 옷에까지의 꽃잎을 피어 코를 찌르듯이 향을 피어 Just okay. r Oh, oh, oh w e n you o c your eyes Shine your light Like this, the f u y Shine your light Thanks I got it I like it I want it, I got it I got it Take me up 아! 가널